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프 포지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캠프 포지션에 도착을 했는데 강을 끼고 있는 캠핑장이고요 뷰가 강뷰라 상당히 멋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사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프 포지션은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번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오는 분이 유리해요 좌측에 관리동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부터 관리동 바로 앞부터 에 사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데크 사이즈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텐트를 갖고 오셔도 모두 피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측 사이트들은 개수대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전용 개수대죠 자기 전용 개수대가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세 번째 사이트 데크부터는 맞은편에 좌측에도 데크가 시작하는데 좌측 데크는 개수대는 따로 있진 않아요 우측에는 총 다섯 개의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멀리 강이 보이긴 하는데 텐트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이트 간격은 모두 넓어 가지고 어 중간에 차를 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쪽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의 데크가 있고 마지막 데크 쪽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 데크는 모두 강, 뷰입니다. 대신에 입구 쪽으로 가까울수록 거리가 좀 멀어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강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길 지나면 은 우측에 사이트 세 자리가 더 있어요. 여기도 데크 자리고 지금 장박을 한 분이 쳐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 이어져 있는 데크 여기는 두 자리 이용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데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이 또세개의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또 강하고 또더 가까워져 가지고 여기서는 훤히 보입니다 강이 여기도 물론 개수대는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화장실부터 먼저 가볼게요 남자 화장실이고요 소변기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변기가세 개가 있습니다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대는 총 3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샴푸나 뭐 치약 이런 거다구비가 되어 있네요. 어어그 다음에 그 옆에 다용도실이라고 있는데 이쪽은 개수대 같습니다. 뭐가 뭐가 되게 많습니다. 뭐 양념, 뭐 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건물을 돌아 가지고 앞으로 가게 되면은 전망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뷰를 볼수 있게 전망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뒤쪽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개 사이트를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이트 그리고 바로 앞에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이 바로 강을 볼수 있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이 위쪽으로 사이트 3개가 더 있습니다 이 위쪽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당연히 주차는 안 됩니다 밑에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세개 <웃음> 중에 가장 제일 밑에 있는 데크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사이즈 엄청 큽니다. 야, 이야... 끝내주죠. 이 옥상에 텐트 세 개가 쳐져 있는데 이건 아마 주인분이 쳐놓신 으것 같아요. 맨 있는 데크에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아 경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경치가 더 좋은데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트입니다 캠핑장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는 뭐 조용할거는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데크와 데크 사이 간격도 널찍널찍하고 여텐트의말소리라든가 이런게 귀에 거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 앞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저기 철제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다가 데크를 하나 더 만들려고 저걸 해놓은 것 같아요. 저기다 데크 만들어놔도 어, 저기서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이곳이 지금 제가 텐트를 펼쳐놨고요 이쪽에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강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인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데크도 당연히 크고 거기다가 바로 위쪽으로 서비스 공간이 있어요 데크로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고 여기다 의자를 놔두고 휴식을 취하셔도 될것 같아요 데크 옆쪽으로 불멍을 할수 있는 장소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가 경치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동 옥상에 와 있습니다 경치 끝내주죠 방금 캠지기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오늘은 저 혼자밖에 없다니다 전세 캠입니다 캠핑장 전체를 야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캠핑장 전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산 중턱에 있는 세 자리 사이트고요. 그리고 저쪽. 텐트가 쳐져 있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입구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입구고요. 입구에서 보는 데크 사이트의 전경들입니다. 사이트 되게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아까는 제가 몰랐는데 저기 데크 기둥 보이시죠? 저 기둥이 다 조명들입니다. 저 조명들을 다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밤에 어, 다는 못하고 하나만 켜서 보여드릴게요. 밝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 조명들은 다른 사이트들도 다 저렇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캠지기님이 말씀을 해주셔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사이트 저기는 이런 기둥이 없고 그냥 어, 나무에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저녁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그럼 제가 이따가 저녁에 다시 야경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밥이 됐습니다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캠지기님이 저한테 캠핑장에 불을 다 켜놓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켜놓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자리하고 제가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쪽 가는 길을 좀 불을 켜놔야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편은 제가 불을 다 켰어요 되게 밝아요 되게 깜깜했었는데 요것만 켜놔도 되게 밝구나 제가 올라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옥상에서 본 캠핑장의 전경입니다. 지금 왼쪽은 제가 전등을 안 켰고요. 오른쪽만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따로 밖에다가 전등을 안 켜셔도 될것 같아요. 언덕 위에 있는 세개고요 여기도 되게 밝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되게 밝아요. 그리고 요 밑에는 개수대 화장실 그 건물 뒤에 있는 데크 요 여기도 되게 밝죠. 아 전체를 이렇게 불이 나오게 만드니까 되게 운치있고 멋있네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저 앞에 등은 끄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길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는 길이 되게 밝습니다 불을 다 켜서 따로 조명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로 오신다면 그리고 오늘은 텐트 옆이 공터에서 장작 좀 때우고 저녁 식사를 할예정입니다 장작 준비는 해놨고 오늘의 도치라이프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죠? 감사합니다.